우리 5월 14일에 만나자 우리 오늘 만나자 우리 조만간 만나자 이런 표현들은 어떻게 할까요? 시간, 장소, 표현 오늘 완벽하게 이해시켜 드리겠습니다 Hi, my name is Tommy Let me make your English better 영어를 처음 접하시던 아니면 20년, 30년째 공부해 오셨던 단순히 외우는 공부가 아닌 하나하나 차근차근 이해시켜 드리는 영어 채널입니다. 문장의 살붙이기 세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시간과 장소 등을 더해서 문장을 더욱 풍부하게 만들어 줄 텐데요. 크게 세 가지 분야로 나눠서 진행하려 합니다. 첫째는 문장 내에서의 역할 둘째는 문장 내에서의 형태 셋째는 문장 내에서의 위치 이세 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문장 내에서의 역할을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다룰 시간과 장소를 표현해 주는 단어들은 문장 전체를 도와줍니다. He ran fast yesterday. 그는 어제 빨리 달렸어. Fast는 run의 과거인 ran 이 단어를 도와주고 있죠. Yesterday는 그가 빨리 달렸던 것이 어제라는 문장 전체가 일어났던 시간을 설명해 줍니다. He ran fast to the bathroom. 화장실로 그는 빨리 달려갔다. 여기서 to the bathroom은 달려간 목적지, 문장 전체의 장소를 설명해 주게 됩니다. 시간과 장소는 문장의 일부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문장 전체를 도와주게 됩니다. 두 번째로 시간, 장소를 어떻게 표현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두 가지 유형으로 보시면 됩니다. 첫째는 변동성이 없는 확정적인 시간과 장소 두 번째는 변동성이 있는 시간과 장소 변동성이 없다 확정이 된 장소다 라는 뜻은 school, home, church, korea, hospital, library 이런 단어들과 같이 정해진 역할과 장소가 뚜렷한 장소들입니다 시간 역시 6 o'clock, Monday, May 14th, Spring Year 2020, Christmas 등 정해진 시간을 뜻합니다. 이런 정해진 단어들은 전치사를 함께 사용해야 하는데요. 전치사는 In, On, At 같이 장소나 시간 앞에서 뒤에 나온 단어를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At school이라고 얘기한다면 At 다음에 나온 s c h o o l 을 도와줘서 학교에 라는 뜻이 되고요. On Monday. On 뒤에 나온 Monday, 월요일에 에 자를 붙여줘서 월요일에 라는 뜻이 됩니다. From school to grocery store. From 어디로부터, to 어디까지. From 다음에 온 school, 학교에서부터 to grocery store, 마트까지. 이렇게 전치사 뒤에 나온 단어를 도와주게 됩니다. 나중에 회화 시리즈를 시작할 때 상황에 맞게 이 전치사들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위치와 큰 개념만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간과 장소를 표현하는 기초생활 영어에 크게 몇 가지만 아시면 되는데요. in, on, at 이세 가지는 시간과 장소 모두 앞에 쓰이고 어디에라는 뜻으로 사용됩니다. from, to는 시간과 장소에 모두 사용되는데요. 이것은 시작 전부터 끝나는 곳, 시간으로 따지면 시작 시간, 마치는 시간, 장소로 따지면 출발점, 목적지 그런 의미로 사용됩니다. 전치사는 이 다섯 개를 먼저 충분히 소화하신 후 하나씩 하나씩 더해 가시는 게 제일 좋으실 겁니다. We are at the grocery store. 우리는 마트에 있어. Grocery store, 마트는 변하지 않는 장소죠. 그래서 at이라는 단어를 같이 사용했습니다. We went to Europe in 2018. 우리는 유럽에 2018년도에 갔어. 2018년도는 변동성이 없는 정해진 시간이죠. 그래서 여기에 in을 같이 사용해 주었습니다. 두 번째로 변동성이 있는 시간과 장소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하셨을 텐데요. Today, 오늘이라는 말을 볼게요. 이 동영상이 업로드되는 날을 기준으로 오늘은 5월 14일 목요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이 동영상을 보시고 계신 시간은 5월 14일이 아닐 수도 있겠죠. 5월 14일의 today는 5월 14일 5월 15일의 today는 5월 15일 12월 20일의 today는 12월 20일 가지고 있는 의미가 계속 변하게 됩니다. yesterday, tomorrow 역시 계속 변하겠죠. this week, this 라는 단어를 쓰면 이번 주, this year, 올해, last year, next month, 다음 달 같이 지금 시간을 기준으로 상대적으로 얘기하는 시간들은 모두 변동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소 역시 제가 지금 here, 여기, 이곳이라고 말하면 저는 저희 교실을 말하겠죠. 여러분께 here는 지금 이 동영상을 보고 계신 그 장소겠죠. there이라는 기준도 제가 저기를 가르치면서 there이라고 한다면 저희 집 앞에 있는 나무를 가르치는 거겠고요. 뒤를 돌아서 there이라고 한다면 나가는 문쪽을 얘기하는 걸 수도 있고요 자기 자신을 기준으로 여기와 저기 라는 개념은 꾸준히 바뀌게 됩니다 이런 단어들은 정확한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전치사와 같이 사용되지 않습니다 I ran fast yesterday 나 어제 빨리 뛰었어 여기서 어제 라는 말은 말을 하는 사람의 오늘의 기준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날짜나 요일을 집어서 얘기할 수 없죠 그래서 전치사가 필요 없게 됩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보았을 때 우리가 thing, one, body 같은 단어에 some, every, any, no 같은 것들을 더했었는데요. 변동성이 있는 시간과 장소에도 그런 단어들을 더해줄 수 있습니다. sometime, 언젠가, anytime, 아무 때나 every time, 매번, all the time, 매번 somewhere, 어딘가, anywhere, 아무 데나 everywhere, 모든 곳에, nowhere, 아무데도 없는 I can meet you anywhere. 나 어디서든 너 만날 수 있어. 그렇다고 모든 전치사가 쓰이지 않는 것은 아닌데요. I just ran from there to here. 나 저기서 여기까지 뛰어왔어. 시작점과 마침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리와 기간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전치사가 사용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문장 내에서의 위치를 보겠습니다. 오늘 다루고 있는 시간과 장소는 문장 전체를 도와주는 것이기 때문에 문장 전체에 앞이나 뒤에만 위치하게 됩니다. We will celebrate Memorial Day on May 25th this year. 미국의 큰 공휴일 중의 하나인 Memorial Day. 현충일과 비슷한 개념인데요. 전쟁 참전 전사들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올해는 5월 25일 날 Memorial Day를 기념하는데요. 5월 2 5일이라는 날짜 앞에는 우리가 o n 을 사용했지만, this year이라는 말은 매년 변하는 말이기 때문에 이 앞에는 전치사가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이 시점을 더 강조하고 싶다면 이 시간이 문장 제일 앞에 와도 괜찮습니다. This year, we'll celebrate Memorial Day on May 25th. 올해는 5월 25일 날 Memorial Day를 기념한대. 올해에 정해진 날짜를 강조해주기 위해서 this year를 앞으로 빼줬죠. On May 25th, we'll celebrate Memorial Day this year. 또는 On May 25th, this year, we'll celebrate Memorial Day. 이렇게 날짜가 제일 앞으로 빠졌을 때는 5월 25일이 기념하는 날이다. 이 날짜를 더 강조해주게 되는 거죠. 강조하고 싶은 단어들이 앞으로도 올수 있지만 제일 안전한 위치는 문장의 제일 끝에 위치해주는 것이 제일 안전한 표현입니다.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문장들 이젠 스스로 만드실 수 있겠죠? 5월 14일에 만나자 만나자라는 표현은 Let's meet 5월 14일이라는 날짜를 어떻게 붙일까요? Let's meet on May 14th 우리 오늘 만나자 오늘은 변동성이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전체사 없이 Today Let's meet today 조만간 만나자 조만간은 곧 그런 뜻이잖아요. Let's meet sometime soon 또는 Let's meet soon 이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더 연습을 하고 싶다면 여기에 장소를 붙이시는 건 어떨까요? 댓글에 남겨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지난 3시간 동안 다룬 꾸며주는 말들을 잘 활용하시면 문장의 길이가 쑥쑥 길어지게 될 겁니다. 하루아침에 되진 않겠지만 꾸준히 연습해 주셔서 조금씩 조금씩 성장하는 여러분들을 기대합니다. 다음 동영상 놓치시지 않게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해주시고요. Until next time, see you later.